이거는 무흡증을 치료 안한 사람. 무흡증 환자한테 치료한 사람. 그래서 15년 통계로 봤더니안한 사람은 반절이 살아남았고, 치료한 사람은 80%가 살아남았습니다.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의 이 크기, 건강의 용량,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, 내가 50%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좀더 일찍 하직할 수도 있다네. 이런 뉴스 보셨나요? 병원 연구팀이 대무 환자들의 뇌를. 섭죠 후보리 환자들의 큰 특징 중 하나가 건망증입니다. 다른 같은 연령대 비해서 건망증 지수가 더 높아요. 이미 뇌손상이 시작이 됐다는거죠 결국은 이런 수면부급증은 뇌에 가장 치명적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뭐냐 한번 볼까요 여기 뭐로 보이세요? 혀 그렇죠 여기 보면 BMI 34, BMI 35, <웃음>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라고 보죠. BMI, 어, 비만지수가 24 이상이면 은 뚱뚱하다. 제가 한 22에서 23나 보니까. 34면은 어, 최소한 100kg는 넘을 거예요. 그런데 무호흡지수가 한 시간에 59번. 그러면 은 7시간 잔다고 6 7 4 0 400건의 밤새 모호흡 합니다. 근데 이 사람은 1시간에 9.6, 7시간 잔다고 칠때한6 칠 70건 정도 모호 있습니다. 비만지수는 이 사람이 원래 높은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. 보통 우리가 살이 쪄서 코를 본다, 모호흡이 심해졌다고 하면 물론 살도 영향이 있지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터라는 게 있습니다. 혀 사이즈가 9.5% 6.5% 그래서 혀 비망 비율이 4 2 24% 아, 혀 비망 이 용적에 비해서 혀 사이즈가 4 2 크다는 거죠